어, 왔어? 밖에 많이 춥지? 커피 한잔 줄까? 일 많다더니 바쁜가 보네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일은 일대로 많지 매일 약은 그리고 이 핸드폰이 문제야 자고 있는데도 업무 카톡을 보낸다니까 지친다 지쳐 진짜 어릴 때는 놀기도 많이 놀았는데 노는 것까지도 안 바란다 잠이나 실컷 잤으면 좋겠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건 어려운 일인가?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특별한 사람만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엔 너도 좀 특별한 걸? 넌좀더 자신감을 갖출 필요가 있어 세상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 거 아닐까?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노력한 거잖아 그래,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나만의 길을 개척하는 건 너무 힘들어 당연히 힘들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쉬울 리 없잖아 오히려 너무 간단하게 얻어지는 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 하긴 이번에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 내가 공들여서 시작한 건데 그게 꽤잘 되고 있거든? 큰건 아니지만 어쨌든 꽤 근사한 기분이 들더라. 그거 봐. 이미 넌 너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. 꿈이란 건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걸 찾는 거야. 눈앞에 있는 것보다 그 너머에 있는 걸 바라볼 때 즐거워. 그리고 도전할 때 가슴이 막 뛰고 그러면 어쨌든 결과는 상관없어지는 거야 매일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는 거 너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믿음 그게 꿈이야 꿈을 이룬다는 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. 결과가 어떻든 나만이 할수 있는 것을 할때 나는 이미 특별한 사람이다. 내가 가진 것을 믿고 노력하다 보면 나만의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?